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하고 화학 반응 이 일어난 후하고 그 질량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. 쓰면 어디 쓰지? 반응 전 화학 생략할게요. 전 질량 그리고 반응 후 후가 같다.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그 뭐냐 화학 반응에서 일어 이것도 화학 반응에서 일어난 건데 이두 물질이 두 물질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화합물을 이룰 때 하나 화합물을 만 이룰 때그 뭐냐 화합물이 구성한 성분이 있잖아요 성분에서는 일정한 이렇게 비가 일정한 비가 성립하는 법칙이고요. 성분이 성분이 화합물의 성분 이거 그안 쓸게요 설명했으니까 네. 그리고 기체 의 반응의 법칙은요 그 뭐냐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할 때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도 돼요 어, 음. 벌써부터 예 들어도 되나 그냥 그냥 예를 들자면 그